안녕하세요, 블록인프 에나 가영입니다. 네, 에나님. 네. 네. 테더라는 네. 코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아, 이 USDT라고 불리는 테더는요, 법정 화폐와 1대1로 패킹이 돼서요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이죠. 네, 한마디로 1대1 가치 교환이 가능하다는 건데. 문제는 테더에서 이 가치를 실제로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고 2017년 11월에 테더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USDT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US 달러로 보증하지 않는 USDT에 의해서 코인 시세가 상승이 되는데요. 도대체 현금이 어디서 계속 나와서 끊임없이 USDT가 유입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네, 이 테더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논란은요. 이 테더의 발행량만큼 이 법정 화폐가 실제로 예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이 미디엄과 레딧을 통해서 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관한 의혹이 계속됐었죠. 네, 현재 해외 비트코인 커뮤니티 중에서 제일 큰 규모에 속하는 레딧에서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지급 불가능설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에서 USDT를 US달러로 이체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여러 코인들의 입출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테더 발행수보다 은행 잔고가 더 많다라는 기사 이후에 최근에는 테더 1차 리저브 은행인 노블뱅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까지 묶여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레디뿐만 네, 아니라 지난 6일에 미디엄에는 긴급 비트파이넥스가 지급 불능상태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글을 쓴프로포브 리서치라는 미디엄 유저는요. 그동안 미디엄에 꾸준히 암호화폐시장 분석글을 써왔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비트파이넥스 사용자들이 거래소로부터 법정화폐 인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딧과 미디엄에 올라온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지급 불능설, 파산설에 관련된 글들은 비트파이넥스에 의해 차단되거나 삭제조치 당하여 현재는 확인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2 2위 디지파이넥스가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발표를 하고요. 디지파이넥스 코시오인 키아나시크가 테더는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라 밝힌 기사가 나오면서 테더 지급 불능설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비트파이넥스가 미디엄 공식 계정을 통해서 파산서를 부인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의 반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첫 번째는 요이 비트파이넥스가 소수의 인원과 낮은 운영 비용으로 운영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운영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사실이 밝혔고요. 그러면서 비트파이넥스가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일부를 담는 계정을 공개했죠. 네, 두 번째는 신원이 확인된 비트파이넥스 사용자는 모두 유로, 에나, 파운드, 그리고 미국 달러 등으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테더가 보유한 현금이 이 푸에르토리코의 이 노블은행이 최근 경영난에 시달렸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 테더는요, 이노블뱅크와의 관계가 자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동일한 경영진이 설립한 회사죠. 네,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코인을 대량 발행해서 시장에 유입시키고 그에 맞는 달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않은 채 의도적인 발행이 계속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비트파이넥스도 같이 수면 위에 나타난 거죠. 테도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만큼 달러도 가지고 있다 밝혔는데요. 이테도가 결정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혹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논란을 종시시키기 위해서요. 이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기관을 통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테도가 정말 떳떳하다면 인증된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그걸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지가 정말 의문인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선두주자인 테더가 이 지속적인 운영 및그 투명성의 문제로 시장에서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테더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의구심만 커져갈 거고 비트 파이넥스 그리고 테더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하락하겠죠. 이 하루빨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생겨야 될것 같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또 본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더 측에서도 명확하게 의문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테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논란을 뽑자면 테더의 발행량만큼 US달러를 커스터디하는 정부 승인을 받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이것이 부재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 공신력이 보증된 기관에서는 US달러에 대해 리포트도 주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등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 측에서 계속 반박 기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언론을 통한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퍼드성 그리다는 시각도 역시 존재하는데요. 정확한 내막은 점차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은 테더의 신뢰성에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데요. 관련 소식이 나오면 추가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블록인포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블록인포의 다양한 모습을 블록스 친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같이 재밌게 편하게 소던합시다 우리! 밑에 있는 링크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